늘 건강밥상에서는 면역의 왕, 표고버섯과 함께한다. 한방에서는 표고버섯을 향기가 나는 버섯이라 하여 향고라고 부르는데요. 소화기능을 돕고 붓기를 내리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표고버섯 속에 에리타데진 성분이 혈액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 주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합니다. 표고버섯은 생으로 드셔도 좋으나 말려 드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 표고버섯에 함유된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은 햇빛에 노출되면 비타민 D2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린 표고버섯은 생 표고버섯보다 비타민 D의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말린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딘 성분이 생 표고버섯에 비해 10배가 함유되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릴 만큼 맛과 영양이 뛰어난 표고버섯. 열량은 낮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 건강식 재료로 사랑받아왔다. 또한 쫄깃한 맛이 일품인 표고버섯은 한식의 국물 요리를 비롯해 파이나 샌드위치 등 어느 음식에 넣어도 풍미와 영양을 더해준다. 이번 주말 지친 가족을 위해 맛 좋고 몸에 좋은 표고버섯으로 건강한 식탁을 꾸며보자.